아, 바이아봐야 태권도 알아야 태권도다. 태권도에 아 태권도, 를권려드릴게 태권도, 태권도, 장 동동 태 태권도, 액점도 태권도, 태권도, 등어요 아, 오늘 재밌게 놀 거야? 늘 산타로 오시온데. 아빠도 오시 또 선물 주나? 와서? 조 너무 작은데. 코코몽이 다리가 되개 달렸네? 아니야. 다리 아니야. 우와, 어? 응, 아 어? 응. 이쁘다 와, 이쁘다 와, 부드러워 진짜 감촉이 부드러울 것 같이 그려지셨다그렇지뭐 그래, 같은데 혜리는? 응 밥은? 같은 <웃음> 엄청 많다 혜리야, 가서 구경이봐 엄마가 봐줄게 귀엽다. 어, 귀엽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오고 이쪽으로. 이고저고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오고 있네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어 이쪽으로. 이으로으로으로 너 어떻게 알아 그런 건? 음, 어땠어? 재밌었어. 재밌었어. 파스타를 먹는 사람. 뭐뭐얼굴에 잔뜩 묻히고 먹네. 어 뜨거. 가져가서 잡고 먹어 그냥. 하나만 엄마가 먹을게. <웃음> 저기 신나시겠어요? 엄마, 가 봐봐. <웃음> 이거, 손님, 이거 뭐야? 메리크리스마. <웃음> <웃음> 가자. 선물이다 <웃음> 편지도 있어 편지도 있어? 네, 봐봐 내가 봐봐. 온 봐봐. 하루 되아 하나 간다 <웃음> <한다>. 봄봄봄봄봄지 <왜>? <웃음> <웃음> 너가 못 읽으니까 어? 테리야라고 썼는데? 아 그래? 테리도형 선물 준 거구나 저 <웃음> 내가 감이... 울었는데 울었는데 주셨네? 그래. 아 아니 아 이거 딱했나? 아니, 조금 울기는 조금 울... 울었나 봤아 어. 그래서 선물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착하니까 응. 아이도 조금씩 잘 들으니까 선물을 줬나 어, 그래도... 어 <웃음> 여섯 손벌이준나봐 <번이 정말> <웃음> 아유 안귀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간다 사랑한다 헉? 다른 분 사랑한대 나는 엄마 어. 나는 착한 나는 착해서 1년 동안 착해서 준 거고 다른 어. 는 귀여워서 준거아 그렇구나 음. <웃음> 야, 이거 사랑 이거 이거 뜯어봐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. 최근에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했어. 혜리가 팩 팥콘 그랬잖아. 그래서 보내줘. 진짜로. 아, 감사합니다. 그렇다. 이렇게 감사, 들고. 감사합니다. 내용 것만 빼고 지금 빠고 있 아. <웃음> <완성입니다. 나노깔입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나눠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눠겠습니다. 자네 모습. 왜 몰래 찍어? 내 마음이야. 어 맞아, 그렇게 쓰는 거야. 오 맞아. 너무 감사하잖아, 그렇지? 응. 아 그래? 바꾼 주문에게 드리고 싶어? 그래? 첫 번째 그러면 이모야 이모 아또 나왔네? <웃음> 오케이 아, 그쵸 언니들 이렇게 하는 거